자, 이 풍수를 보다 보게되면 우리는 이 방이라는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말로 우스 나라예요. 방이라고 다 해놓고 나면 그것이 완전히 뭐 이상하게 우리는 펼친 것이 굉장히 많다. 여러분들이 풍수책을 한번 보세요. 풍수책에 보게 게되 되면 요렇게 적어놔놓고, 여기 동쪽으로 이렇게 딱 적어놨을 거야. 봤나요? 모른다, 모른다, 치자 우리나라는 웃기는 얘들그지 우리는 동쪽이 저 이쪽에 있던데요, 동쪽이 이쪽에 있던데요, 동쪽이. 쪽이쪽에 있던데, 동쪽이. 아이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여기가 동서다, 이말 그치? 근데 이게 처음에 요새 와갖고는 도대체 답이 없으니까 요 걸려놓은 책은 이쪽에 또 동쪽으로 또 바꿔놓은 책도 있어요 음 그렇게 어떻게 하, 산 사람은 이것이 옛날에 논리가 그렇다 산 사람은 이것이 동쪽이고 죽은 사람은 뒤로 자빠져 있으니까 요것이 동쪽이다 이렇게 한 하. 사람처럼 우리 이거 해갖고 자빠지나 뒤로 자빠지나 앞으로 엎어지나 뒤로 자빠지나 동쪽은 동쪽이야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여러분 한번보자이풍수할때여러분들이 풍자 좀 배웠지? 풍이 뭘까? 바람이... 바람이지? 바람풍자다 그제 그런데 바람풍인데 여기 우리는 표현을 어떻게 해놨나? 풍수하면 전부 다 귀신이다 그죠 귀신 맞나요? 귀신 맞지. 왜? 알기는 뭐? 아예나 <웃음> 자, <웃음> 그러니까 아주 그 우리 아니, 근본을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근본을.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풍수하는 사람치고 방위하는 사람치고 이 귀신을 이야기 안하는 사람만 단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일반 사람이 귀신을 알수 있나, 있나? 없나? 예? 네? 그러면 귀신 이야기 할수 있겠나? 얘기 안 그거 뭐 하던데, 풍수한 사 그거 뭐 하노? 그거... <웃음> 뭐? 뭐, 뭐, 뭐, 뭐. 뭐지 오른쪽에 뭐가 있고 왼쪽에 뭐가 그런 얘기하 <웃음> 자, 그, 그거는 좀이상 얘기하고. 자. 아안한 사람 치고 귀신 이야기 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 봉수하는 사람 전부 전부 다 묘지 탈영하는 거잖아. 거기 바로 귀신이잖아. 여러분 대장국빵이 뭐고 대장구이 뭐고 귀신. 귀신빵. 이거 귀신빵 그것도 귀신빵이다. 자, 그래서 우리 그러손 없는 나는 먹까? 귀신 없는 나라는 귀신 없는 건가? 귀신 전부 다 귀신이야. <웃음> 전부 다 귀신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가 방위가 보게 되게 되면, 대장궁방 해갖고, 이 돌아가는 게 어떻게, 해? 1월 이월은 우리는 어떻게, 해? 해마다 해 돌아가지 말아, 그지? 그렇게 우리가 나를 한번 잡아보자. 그러면, 1월 2일은 동쪽이요, 3일, 4일은 서쪽이요, 4일, 5일은, 5일, 6일은 남쪽이요, 7일, 8일은 북쪽에 귀신이 없다. 이렇게 된다. 그죠? 맞나? 그, 엄 여, 9월 10일 나는 귀신이, 귀신이, 어디 휴가 갈까? 뭐, 어디 갔고? 네. 어? 못생. 귀신이 없서실어나 <웃음> <웃음> 그래 놓고 어떻게, 귀신이 어떻게 오면 뭐, 동쪽에서 오고 뭐, 서쪽에서 몰려갖고, 때그리로 이렇게 몰려오는 듯이나? 야 우리나라 정말로 황당한 게다 그것도 풍선한 사람 치고 묘지 탈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항상 자층용 500호 하다, 그지? 그산에 한번 보자. 자 자, 자층용의 500호에 여기에 묘를 쓰게 되면 참 좋다. 자, 산이 이래갖고 자층용 5 0 0호로가한보자그산 속에는 얼마나 많은 묘지가 있겠노? 산이 한개 만들어지려면, 그게 묘몇개 쓰겠노? 누구말잖아 수천만 명을 쓰겠지, 그지? 우리나라만 다 갖다 묻어도 남을 거야. 거기에, 이게 무슨 차리가 이 좌측형이 우베코가 있겠노? 맞나? 우리 틀린 것을 모르고, 우리가 앞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지신이 막 바람 따라 이렇게 쫙 오나? 동풍 불면 동쪽에서 샥 날라고, 서쪽 보면 서쪽에서 샥 날라고. 맞나? 그럴, 그럴 1, 2, 그러면, 이마뒤가 말도 안 말이 안 되는 거야. 자충용 <웃음> 500호. 자충용 500호 어디서 나왔을까? 풍수지리. 음? 풍수지리. 뭐? 풍수 그우리 풍수지리 한 사람 알지? 자충용 500호는 어디, 어디 있었을까? 어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었을까? 묘지 안에 들어있을 때 묘지 안에 네? 죽은 사람이 우리는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우리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서 우리 이 영혼이 그자 중형 500호 주작 이거 우리는 상상의 그런 물건들 아니고 물질들 아이고 응통 물들 아이가 그죠 우리 고구려 시대 때 묘안에 들어있었잖아. 자충용 오백0호가 묘안에 있었지. 그걸 갖다 떼어갖고 직급하는 거잖아. 고구려시대 백화 때, 그 진짜 자충용 오백0호 그리 난 거잖아. 묘 땅속에 그거는 죽은 사람이 영혼의 세계를 표시할 때 그것을 쓴 것이지. 산 사람인데 자충용 오백0호이 자충용 오백호가어있나이게 자충용 오백0호 받는 사람이 있나? 그리고 생각해보자. 이 자충용 500호라고 한다면, 그 산이 엄매나 마이막 무지막장에 크겠노? 그치? 응? 아니, 그렇게 자충용 500호라는 게산맥이 산이 하나씩 있는데, 산 넘어가 있는데, 거기에 엄매나 늘은 공간이 있겠노? 이점만개 찍어놔봐라. 거기에 사, 어? 수십 명이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것이 우리는 아예 돼이 말이야. 누구 말자나 묘 제가 버지뭐뭐 뭐 한다고 해갖고 묘 이장한 사람들 얼마나 많냐. 그 사람 전부 다 출세됐으면 우리나라 마치 전부 다 대통령이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그러는가 모르지. 서로 대통령 할 사람이 많아갖고. 자 그래서 이 속에 점한개 찍어놓으면 여기에 수십 상구의 그게 있다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풍수하는 사람 보면 하나는 양택이고 하나는 엄택이고 이렇잖아. 양택은 사람 사람 사람 응? 엄택은 죽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풍수와 방위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뭐 귀신이 어디서 온, 어떻게 온단 말이에요. 귀신 오는 거 봤나? 그럼 귀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그 사람은 귀신이겠지. 귀신이 아닌데 귀신을 어떻게 보겠노?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노. 귀신이어야 귀신을 알겠지. 그럼 풍수하는 사람도 전부 다 귀신 들린 사람이 태반이지 뭐. 그거 뻔한 거 아이가. 아니면 뭐 거짓말하고 있든지. 귀신도 안 들린 게 귀신 들린 채. 귀신 들려갖고 귀신 소리 하는 거. 이거 보잖아. 자6 0 0회형 얼마나 크겠노.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은뭐 이사만 방해를 해가지고 동쪽으로 가고 갔고 서쪽으로 가고해야지 그래 한번 해보자. 오늘 만들게 되면 이게중요하죠자 이게 부산에 있는 사람이다. 대구 사람이야 뭐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갈 수도 있어. 그럼 부산 사람은 어떻게 동쪽으로 가면 어디 갔고 이 지분이 이야기했잖아. 돌고래 잡으러 가고. 그치? 그럼 집 들고 뭐 돌고래 잡으러 갈까. 남쪽으로 가면 어떻게해 메르치 잡으러 가고 그래서 우리가 참이 허구석에서 너무 도는 거야 인천아빠도 있는 사람은 어디 갔고 서쪽으로 가면 꽃게 잡으러 갈까 이사를 어 그러니까 이제 서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래는 가면 안되지 방위가 바뀌면 되니까 <웃음> 내리죠 <웃음> 그럼 말 안되는 설말 안되는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 그럼 뭐 생각을 해봐라 자, 서울 있는 사람은 서쪽으로 가라 하면 인천으로 갈수 있잖아. 아, 그런데 와 인천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못 가라 그면안 되잖아. 비방을 하고 가야 되 비방. 비방 무슨 비방이 있노. 비방 없다. 막 귀신하는 어, 그런 거 없다. 손 내고 비방 <웃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허구와 허구 속에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면 풍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 풍. 풍은 뭘까? 인간에게 풍이라는 것이 지금 배웠지 그제 우리는 풍수에서 일단 배우는데 풍이라는 것이 뭘했어요 풍에는 전부다 뭐 귀신밖에 없겠나 그제 우리가 가세가 팍 떠는 것도 풍이야 ,이? 가세가 순식간에 내려앉는 것도 풍이야 ,이? 그런데 멀지 않게 막이 귀신이 휘몰아 치는 것도 풍이야 응? 자, 자 그러면 우리는 방위에 지금까지 하는 거 서쪽으로 가면 안 된다, 동쪽으로 가면 된다. 이거 완전히 정말로 이거 허구다, 허구.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막 풀어가는 거야. 자충용 우백 지금 반나 보지도 않는데, 자충용이, 자충용이 어디 있고, 청룡이 어디 있더막씨 그냥 막 그림, 그려갖고그 안에 벽화에 있는 것 같고 이야기한 거지. 그리고 수맥 뭐 수, 하, 수맥이 어떻하 우리나라 땅 파봐라 수맥 안 놓는 사람이 있겠나 500m만 파봐라 뭐. 물안 놓는 데가 어디 있나 그것이 뭐 35층까지 50층까지 이제 이게 수맥 파고 올라간 데서 자꾸 이렇게 헛소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게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죽을 뿐 그지? 그 층층에 35층 있으면 한두 집은 망하더라도 다른 집은 다잘 살고 있잖아 그 수맥 하는 것도 뭐옐로도이 갖고 사기치고 이러는 것은 거짓말이 되니 100% 거짓말이다 옐로도 들고 생기는 사람이 없지요 응. 이 갖고 뭐또 사기치고 그래되 응. 절대 그그거좀 좀. 좀 사기니까 없지 인자 대지도 라하는거은 사기 치니까 이제, 이제 살좀살주 좀 하고 응 누구 말차는얘기뭐 갖다 전화기에 갖다 붙여서 전자파가 없어진대 자꾸 동그라미 갖다 막 때려 붙여놓고 막 이랬잖아 그지 그것이 그정당용로돼 있으면 이때까지 얼마나 번살했겠노 그래서 그 사기에서 우리 그런데 거기 휩쓸리갖고 우리도 똑그란다 그지 이 뼈는 슬쩍 하는 사람 보면 여기 홀길 해갖고 아니 네 방이고 어쩌고 니는 동쪽으로 가지마라 니는 서쪽으로 가지마라 헛소리 뭐. 그 억수로 한다 <웃음> 내가 헛소리를 했다이 그거 따로 하면 안 되겠지. 풍이 뭔지도 모르고 씨마뭐 뭐, 풍수한다 해 갖고 요새 풍수 인테리어가 해 갖고 이상이 이상한짓해산는다이말 잘못하게 되면 뭐 웃기는 이야기야. 학가도 그런 거 만들어 갖고 이뭐좀 뭐, 요새는 정신 좀 나간 사람들이 억수로 많다. 귀신 들려 갖고 좀 더. 뭐.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풍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풍수가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귀신 타락하면 안된다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귀신 지가 귀신 들리시니까 귀신 타락하더라도 우리가 봐줄 수있지만은명령의사람 맨날 되는 게 아니라 동쪽에 가면 귀신 있고 서쪽에 가면 돼. 뭐 삼살방이고 이쪽으로 가 대장공방이고 니는 뭐 어디로 가야 된다고 동쪽 서쪽이 어디있노 맞나요? 자, 왜 동쪽, 습쪽이 없는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딱 짚고 넘어가보자. 에잉? 에 네. 자, 지구상에 있으면. 자, 북극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서 있겠지. 그렇죠 남쪽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서 있겠지. 그쵸? 어느 게 북쪽이고? 여기 북쪽인가? 여기 북쪽인가? 여기 있는 사람은 요렇게 쓰여있을 거다. 그제? 그러면 어떻게 지금까지 풍수하는 사람이 방위 동서남북 따진 사람들은 요렇게 지구가 요렇게 돼 있다는 조차도 모르는 사람이다. 국민학교부터 다시 다녀야 되는 거다. 우지 뭐잖아. 어행기 동쪽이고. 아어행기 동쪽이요. 이, 이, 이쪽에는 이이 팔이 동쪽일 것이고 이쪽에는 왼쪽 팔이 동쪽일 것이고 이거는 다리 밑에 동쪽일 것이고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천장이 동쪽일 그이지 맞나 애가 아 지구가 여렇게생겨고 사람은 이렇게 수가 있잖아 여기에 무슨 동서 남북이 있을 거야 우리는 우리가 애가 이쪽에 든다고 했으니까 동쪽이고 서쪽이고 있는 것이지 여기 있는 사람은 동쪽이 서쪽이 어디냐 그러면 풍수한다는 저동수단북 따지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국민학교부터 다시 공부해. 동조색조이 어디 있는 없냐? 어, 와데아해 너무 예어노 지구가 이렇게 생겼지만 요렇게 쓰이잖아 사람들이. 어디를 동쪽이라 하겠노? 해가 떠는 게 동쪽이라고 우리가 지적한 거야. 그제? 그러면 동쪽이 시도 때도 없잖아. 동쪽이 어떻게 돌아가노? 어떤 사람은 다발 밑에서 해가 뜰 것이고, 어떤 하늘에서 뜰 것이고, 한쪽에는 오른쪽에 뜰 것이고, 저쪽에뜰 것이고, 그렇잖아.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좀 놓쳐가래. 이런 사람들이, 이거 끊어 놓고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동쪽이고 서쪽이고 이렇게 이야기한 자체가 우리는 정말로 그런 문생이야. 그런 문생이야. 이거 갖고 이론이 돼서 갖고 학문이 돼서 갖고 따지는 거는 그 정말로 웃기는 이야기다 오케이? 정말로 웃기는 이야기다. 그러면 이 풍이라는 거 하고, 이 풍하고, 인간하고 사이에서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주는 거야. 인간관계를 우리는 알게 주는 거야. 그러면 이 풍의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우리는 어떤 게 있다 했죠? 크게 세 가지 풍이있다 그죠? 불러봐요. 자 전풍, 지풍, 인풍에. 자, 개인적으로는 천풍, 지풍, 이 뿐이고, 사랑과 연계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자, 천연풍, 지혜풍, 인현풍이다 다 그제? 이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면 총 여섯 가지가 있는 게단 말이야. 그러면 풍에는 어떤 게 있었겠노? 이게 풍이 했잖아 그제? 이거는 나에게 미치는 것이고, 그러면 내인데 찾아오는 것이 뭘까? 이거 세 가지가 있겠지. 세 종류가, 그죠? 있을 것 같나? 아, 있을 것 같나? 맞겠나? 같나? 어, 내인테는 미치는 것이 있으면, 뭐 미치는 것이니까, 이거. 내가 뭐, 이, 이, 그 머리에 혹이 하나 드러났으면, 돌이 날라갖고는 머리를 때리으니까할 거야, 그죠? 그럼 어느 것이 때리는지 알아요, 혹이 난 걸. 우리 찾을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여기서 불어오는 바람은 뭘까? 이게 봄바람입니까? 새바람입니까 이게 뭘까? 이거 이게 서풍이라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인간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이 풍이겠지, 그죠? 악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악영향을 주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우리는 어떻게 이세 가지지만은. 악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는 이런 이쪽에 영향을 주는 거, 이쪽에 영향을 주는 거두 개겠지. 그러면 인간은 맨날 얻어 터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하사을써면 방패도 하나 있는 거야. 막는 것도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인간의 들은 동종사적이기 때문에야 생각을 해봐. 이 지구상에 이렇게 돼 있는데 동조석 쪽 해갖고 여기서 뭐대장국박이다 어? 귀신빵이다 해갖고 이거 는 완전히 헛소리다. 그러면 인간에게 이런 영향을 주는 거 하나. 이런 영향을 주는 거 하나. 그러면 인간은 무방비 해갖고 면역성도 있잖아. 그치? 그럼 지그 세균이 들어오면 우리는 막는 방법도 있는 거야. 이거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약하면 이것이 어떻게 얻어 터지는 것이고 이것이 강하면 이거 처음부터 무마 되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푸는 것이 우리는 방해라는 거다. 방해를 해갖고 동서남북이 문의 속에서 딱 지워버리세요. 동서남북이라는 이런 개념은 지구상에서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서남북가 갖고 이렇게 작대 입고 가고할수 있겠지.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하면 다 옛날 책 보게 되면 처음부터 저쪽이 동쪽이다. 그러면 뭐 귀신이 잡빠지 갖고 그렇다 해서 이렇게 나오네. 그게 전부 다 소리다 이 말이야. 잡빠지기뭘잡아져자 그러면 이거 하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풀자. 잉?